안녕하세요 한엽블루체스가 녹아요 아 어떡하지 너무나 예뻤는데 이렇게 분이 뽀얗게 있으면서 너무나 예쁜 한엽블루체스가 이렇게 녹는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뿌리를 뽑아서 보니까 입장 끝에 이렇게 밑에가 색깔이 이건 무르는 거 맞죠? 어 이렇게 돼가네 어떡하나 그리고 그래서 입장을 여러 개 떼봤는데요. 이렇게 그러는데 이 아이가 이 속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물러가고 있답니다. 음, 어떻게 해요? 정말 여름에는 속수무책이네. 이렇게 아이가 이쁜 아이가 물러지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적심을 했는 아이인 것 같은데요. 속은 뻥 비어 있고, 아이에서 이렇게 뿌리가 잘 나오면서 있었는데 어, 모르니까 뿌리도 말랐어요 이렇게 돼있는 상태라 얘가 살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입장을 떼고 이 아이는 이렇게 지금 말려보고 있답니다 한옆볼로 쳤어 너무 예쁘죠 아 예쁘다 우리 집에 왔던 아이라 이렇게 예쁜 모습을 우리 집에 잘 간직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가더라도 어, 한 옆으로 쳤어 예쁜 아이가 우리 집에 있었어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아 예쁘다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 예쁩니다 한 옆으로 쳤어 제우기가 녹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혹시나 하고 늘 살펴봤는데 제오기가 이렇게 녹아버렸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와 이렇게 완전히 녹아서 줄줄 흐르네 이렇게 녹아버렸네 아, 제오기가 이렇게 녹았어요 완전히 다 녹아서 아 물콩뱅이가 돼버렸고 얘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살수있을래나 모르겠네요 뿌리는 아주 좋은데 이렇게 뿌리하고 목대 사이에서 재우기가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어, 밑에 녹아는 부분을 뗐으니까 혹시나 얘가 살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죠,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아이고, 제옥이랍니다.